이전 시간에는 변수와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우리 작성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. 자 이번 시간에는 음, 클래스가 등장합니다. 예. 자 여기 보면은 음, 여기 있는 요 코드 있죠? 요거 여기 있는 이 delimiter라고 하는 저 클래스에 소속된 변수와 print a라고 하는 이 메소드, printb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. 그리고 얘들 말고 1억개의 변수와 메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엉망진창의 상황을 정리, 정돈하고 싶어지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코드를 이렇게 해서 한쪽에 이렇게 띄어놔 드릴게요. 그리고 이쪽을 수정을 해나갈 겁니다. 자 제가 할건 뭐냐면 클래스를 도입해서 여기 프린트 A, 프린트 B 이렇게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프린트라는 클래스에 소속된 A 메소드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프린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. 자 만들어 볼게요. 자 클래스를 만들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시작합니다. 그리고 프린트라고 이렇게 그 클래스의 이름을 적습니다. 자 그리고 그 클래스의 멤버 자 요거죠. 그 클래스의 멤버가 될 요소들을 이렇게 이사시켜요. 그리고 여기 있는 print a라고 하는 저 접두사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a, b로 바꿨습니다. 예. 그리고 여기 있는 delimiter라고 하는 얘도 바꿔야겠네요. 얘도 이렇게 점을 찍어서 print의 delimiter 그리고 print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, 실행시켰을 때그 이전과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코드는 훨씬 더 단정한 코드가 되었습니다. 자, 이전에 있었던 것과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이전에 우리의 코드는 이 myop라고 하는 클래스에 delimiter, printa, printb라고 하는 그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 말고 다른 메소드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이것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기가 어렵겠죠? 자,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? 자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라는 클래스 안에 delimiter a, b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몰아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프린트라는 이름을 붙였더니 어때요? 이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?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할수 있잖아요. 프린트 점을 찍으면 A를 쓸 건지, B를 쓸 건지, 딜리미터를 쓸 건지를 이런 에디터가 추천해주는 기능까지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어때요? 클래스 완전 대박 기능이죠? 예. 객체지향의 중심에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클래스까지 들어온 이상은 객체지향이 들어온 이상은 클래스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.